2! 2! 또, 2 한주는 재야의 종을 3, 읽었고 3, 우주는 새해를 떠올렸다 3, 새해 인간에는 두 가지 구류가 있다 목표를 어떻게든 시작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그래 앉아! 앉아 자아 이건 이거... 아니야 오마이거시 어? oh 언제 다 하지? 아, 어... <웃음> 밤새서라도 이거 다하자다 다 해! 아씨 이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리고 커피 마시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노력하는 자에겐 기회가 주어질 거니까 아자자자 자, 자. 커피 마시자 커피 커피 아 커피 커피 커피. 어? 어? 아, 아 아빠 아빠 죽겠는데 빨리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아, 빨리 내려와라 빨리 금할일 많거든. 이 빨리 내려와라. <목소리도> 어머어머머머머이머머머머머머머따머 <목소리도> 아, 아, 몰라, 몰라. 이따 따머따 다 붙어야 아! 뭐, 될까? 근데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남편이 뭘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. 다 해야 된대. 2020년엔 다 해야 된다고. 다할어 <웃음> 피가 나를 도와줄 거야. A few moments later. 이거 봐. 힘 있는 거. 도와하자. 이 중요한데. 헉, 계획은 진짜 많은데. 아, 더 가도 그런 아무것도 만들려고 대충 하고 싶어 내거 이제 아무도 안 먹어 어떡하지? 아 동! 동, 동 티키야! 티키야! 티키야! 주, 주, 중기.. 어머니! 아.. 안녕하세요 구길다 기획이요? 네 이게 다 계획인데 그거 다 하겠다 하면 그냥 세월에, 네월에 2021년 그냥 됐으면 좋겠는겨? 제가 아니 2020년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목표가 많은 건 무조건 좋은 거 아닐까요? 니네 새해 되고서는 지금 몇개 올렸어? 내가 지금 나를 세고 있었는지 한 개도 안 올렸지? 계획이 너무 많은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.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는 아무 것도 못해. 응? 지금 그 계획은 다 하다가는 2021년이요. 이 유튜브 동네에서는 그렇게 움직였으면 안 돼. 응, 응. 근데 여기 어쩐 일이세요? 주전자 아까 살살 만졌지? 코값으로 그 내가 나온 거야. 네 진이요? 진이요? 말을 휴봐 도와줘? 도와주실 수 있나요? <웃음> 내가 니를 지난 1년동안 지켜봤는디 언제 도와달라는 소리를 이제와서 처음으로 다가할 수가 있는겨 이 언니 말잘 들으러 할거예요이 언니가 유산의 그 왕언니요 유벤제스라고 들으는 봤지? 지난 1년 동안 말이요 구독자들이 이 채널에 와서 찔루 많이 바란 것이 무엇이오왜그 응?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발을 돌려야 하는겨요? 응? 왜 1년이나 돼가면서 아직도 새시내 4마냥 그렇게 구독자들을 내외하는겨? 응? 무슨 말 들었어? 말해봐, 응, 응, 말해봐 주제가 없다고 사람들이... <웃음> 이것저것 놀다가 그 옷도 너무 중구난방 아니라고 <웃음> <웃음> 어, 그려 주제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니요? 2019년에 비해서 주제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주제를 그렇게 계속 성민으로다가 하겠다는 것은, 그거는 뭐 어쩌자는 거요? 채널 발전 신경 안 쓰는 거요? 그 주제,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될거 아니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언니가 하는 말? 딱한 번만 할 테니께. 딱받어주고 응? 어? 네. 질분지 조금 고 아이디어들은 딱히 나쁘진 않아. 응, 응. 주제를 약간 유사한 것들끼리 뭉쳐 빨리 뭉쳐 응. 말씀들 한번 놔둬봤어요 자 두번째 하는 말이요 아니 방송국 나왔다 그랬지? 응, 응. 방송국에서 맨 처음 프로그램이 정규로 런칭하기 전에 하는 게 뭐야? 응? 말이요 파, 파일럿이요 니도 파일럿을 하라 이거요 네 파일을 어떻게 하느냐? 응? 달별로 하는 거요? 이게 1월, 2월, 3월, 4월, 5월. 진짜 말씀대로 달별로 하면 될것 같아요. 그지 구독자들이 좋다 하면 추측률이 그 달에 더 많이 올라올 거 아니요? 그러면은, 고곳을 이제 그냥 독수리 마냥 콱 낚아채가지고 그 주제를 좀딥하게 파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? 아! 그런 방법이 있구나. 이, 있잖아? 채널 런칭하고 한 2년, 3년은? 머리가 아니라 손과 팔이 더 빨라야 돼요? 응? 응? 응? 이렇게 생각이 많으면 뭐가 죠 조급해져 결정을 못 하니까 시간은 근데 계속 가지 어떻게 아, 마음이 답답하지? 자꾸 시간을 그렇게 낭비를 하는겨? 2 0 19년에 그만큼 낭비했으면 됐잖요 낭비하지 마루. 응? 시간은 따라해. 응? 시간은? 수교! 한 거예요? 응? 응? 예, 알겠습니다. 응? 아,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오케이. 그러면? 새해 첫 인사. 이거부터 하면 되겠다. 그대산님 재밌게 보셨나요? 이번 영상에 제가 어, 새해가 되고 나서 특히나 제가 유튜버로서는 처음 해를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 멋있는 거 올려야 되나 새해가 됐는데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진짜 못 올리겠더라고요 잘하려고 사람이 마음을 먹으니까 못하더라고요 아예 아무것도 그래서 아 이게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새해 부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좀더더잘 보내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왠지 막혀서 정차고 계실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재미난 시트콤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. 어떠셨을지, 네.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, 우리 새해에 그냥 막 거창하고 막 많은 거, 목표 이거 솔직히 저다 못할 거예요. 분명히 백퍼 장담합니다. 못 타요.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, 그리고 내일 하루, 제가 만드는 그 루틴대로.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. 저 이거 너무 힘들지만 조금 노력하면 할수 있거든요. 그거.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하러 가기. 이것도 제가 조금 귀찮은 거 이기고 가서 운동하면 은 이거 이두 개는 저에게 항상 100% 만족감을 늘 주는 애들이에요. 그래서 그 애들부터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은저 덕분에 이 영상을 하나 올리고 오늘은 발 뻗고 자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 키키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키키 응? 그리고 아주까지 구독하는 구독자들 있지? 응? 딱 보고 있어? 구독해? 응? 이 동네 구독자들은 더 끈끈하게 조직으로다가 움직이니까 싫으면? 응? 네가 구독하세요?